Hola chicos, ¿cómo están? Espero que se encuentren muy muy bien El día de hoy me encuentro aquí en Hongdae, tu coreana favorita Se encuentra aquí en Hongdae, en una de las calles más famosas aquí en Corea del Sur h o n g d e es una de las calles más famosas, más visitadas por los jóvenes, por los estudiantes y extranjeros también. Hay muchas tiendas de ropa, de belleza, muchos restaurantes y cafés lindos, bonitos. Así que siempre está muy lleno de gente y también hay mucha vida nocturna. Es como el centro de la tendencia de la moda de Corea Seguro ya lo conocen por muchos K-dramas El motivo que estoy aquí el día de hoy es porque vamos a hacer una entrevista muy muy especial Muchos de ustedes ya sabrán pero yo soy coreana, yo he nacido y crecido en Corea del Sur Yo nací y crecí en Corea del Sur Pero mi mamá es de Perú, mi mamá es peruana Mi padre es surcoreano y mi madre es de Perú Muchos de ustedes me han p r o o r e a n t a n mi descendencia i n r s notan que tengo familiares peruanos? Así que el día de hoy, vamos a s o y m e a n t a s personas, a los c si o d i n a 혹시 이분 딱첫 인상이 어게 보여요? 예쁘세요. <웃음> 예, 예, 예, 예쁘신 거요 아. 예, 예쁘신 것 같아. <웃음> 혹시 그 한국 사람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어, 미안한데? 약간 좀 동양쪽? 동양? 네, 동양? 예. 음. 일본. 예, 저 한국 사람? 한국 어, 사람 약간? 같아요? 일본 도 한국 사람. 아. 일본? 일본? 어. <웃음> 저는. 한국, 페루, 혼혈이에요. 아... 음, 어디 있는 나란지 알아요? 아요그 그럼... <웃음> 남미, 남미. 멕시코, 아 브라질, 칠레요 남미 하면 떠오르는 거. 어떤 아르헨티나? 곳이야? 어, 떠오르는 음. 이미지가. 아, 이미지요? 네, 축구. 한국으로. 남미. 약간 핫한. 어, 어 핫한. <웃음> 약간 <웃음> 바다 같은 거. 아네 좋아요 어, 혹시 이분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때요? 눈이 크고요 예뻐요 <웃음> 되게 귀엽게 이쁘신 것 같아요 어. 어때요? 마스크 벗으니 예쁜데요? 어, 똑같이 음, 예뻐요, 예뻐요. <웃음> 혹시 어, 어느 어 나라 사람 같아요? 음, 네. 그냥 우리나라 사람 같아요요 어, 그 한국 사람 같아요? 네 저, 음, 저는 어, 한국 한국? 페로 혼혈이에요 혹시 페루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몰라요. 어, 남미, 남미에 있는 나라예요. 혹시 남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USA. 어, 가깝다. 미국에서 가깝다. <웃음> 어, 남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거. 이쁘다. 어, 맞아요. 다 이쁘다. 어, <웃음> 눈이 크고, 다싼것 같아요. 눈이 크고. <웃음> <웃음> 혹시 이분 딱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떤가요? 어, 착해 보이시는데요? 아, 착해 보여요. <웃음> 어느 나라 사람 같이 보여요? 한 떠오르는 나라 혹시 있어요? 모르겠어요. <웃음> 혼혈이신가? 오! 어? 혼혈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응. 한국 페루 혼혈이에요. 아 진짜요?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웃음> 남미에 있는 나라예요. 아 그래요? 남미 하면 딱 떠오르시는 거. 남미 떨어오네 제가 외국을잘 몰라가지고. 일본 밖에 잘 몰라가지고. <웃음> <웃음> 네, 놀러 가고 싶긴 한데 어한번좀 가보고 싶다 네네네 <웃음> 혹시 이분 딱 얼굴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때 보여요? 인형 같은데요 인형 같아요? <웃음> 예뻐요 예뻐요? 잠깐 마스크 잠깐 혹시 한국 사람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외국인 같아요 어? 얼굴 어느 나라 같아요? 약간 혹시 생각나는 나라 있어요? 아니 어디더라? 프랑스 네 약간 프랑스? 아 유럽 쪽? 저는 훈열이에요. 한국 페루 혼열 혹시 페루가 어디 있는 나란지 알아요? 남미에 있는 나라요? 아마 땅 마추로 댄스 와 이런가요? 네. 저는 잘 몰라요. <웃음> <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되게,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혹시 이분 딱 봤을 때첫 인상 떠오르는 단어 같은 거 있나요? 첫 인상? 네. 어, 음, 되게 아담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어, 눈이, 얼굴... 눈이 되게 크세요. 아, 눈이 되게 네. 크죠? 약간 모델 이런 것일 것 어. 같아요. 어. 그 마스크 잠깐 벗고 혹시 <웃음> 한국 사람 같아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 같아요? 약간 이국적인 <웃음> 같아? 같아? 느낌. 오. 오. 혼혈, 약간 혼혈. 혼혈. 느낌? 약간 이국적인 느낌? 음. 느낌 약간 혼혈 음. 느낌 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느 나라? 같아요? 어 나라? 그거까지는 우크라이나이죠. <웃음> <웃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오. 웃음> 한국, 페루 혼혈이에요. 남미하면 뭐? 떠오르는 거. 스페인. 남이라 어, 뭐 떠오르는 약간, 거? 남이랑 어, 뭐, 떠오르는 거? 치안? 어? 치안이 안 좋은 거 아, 같아요 치안이, <웃음> <안 좋은 웃음> <웃음> 네, 치안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어, 네, 축구 쌈바? 쌈바 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혹시 네. 그딱 이분 첫첫 첫 인상이 어, 어떤가요? <웃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웃음> <웃음> 얼굴이 약간 어, 어떤 거요 약간 이국적인 느낌 <웃음> 어, <웃음> <웃음> 혹시 마스크 잠깐만 혹시 이국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나라 한국사람 같나요? 아니면 외국사람 같나요? 약간 혼혈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죠 우크라이나? 네, 러시아 있죠. 러시아. <웃음> 저는 혼혈 맞아요. 아. 맞는데 이제 한국 페루 혼혈이에요. 아. 어디 있는 나란다세요 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들어는 봤어요. 아. 남미. 아, 남미하면 떠오르시는요예구나겠죠 <웃음> 아니 제가 사실 막 지리 이런 것도 잘보고 <웃음> <보다>. 어, 잘... <웃음> 브라질 하면 축구, 축구 이런 거. 와. bueno chicos así preguntamos a algunos coreanos que estaban pasando casualmente por ahí en las calles q u é opinan de mí si me ven como coreana o latina o de qué país la verdad me ha sorprendido que han salido muchos otros países bueno fue una experiencia muy única y divertida y ya que El día se oscureció muy rápido y hace muchísimo frío. Yo me voy a despedir aquí de ustedes. Muchísimas gracias por verme hasta el final. Cuídense mucho y los quiero. Crom, a n n y e o 아이 뭐 이상을 더 아꾸고 않을까? 너무 추울라나? 너무 춥겠지? 됐나요?